개와 함께 하는 바베큐 여러분들. 지금 문 열었어요. 저는 이제 치앙다우로 가기 위해서 바이크를 빌리러 왔습니다. 1 so, 9 바이크. 네, 카메라 봐. 이거 저희 배 Only two bikes e yeah? This one old. Oh, <laughs> Then, uh, that's why. If you and me have mm -hmm. a running race, mm -hmm. you win because you young. It's oh, really? me. <laughs> you understand? It? Yeah. Okay. Where do you want to go? c h a n g d a o h a n g d a o uh -huh. So this this really minimum. No, oh, that's the minimum. Uh, oh, career. right. Okay. And this one has big wide wheel. Mm -hmm. Oh yeah, I see. But they're both okay. Oh, okay. This is just a little bit better. i g o a t b r t i n g to e a e We're g o to t b e s t going to eat o i n t e r i n g o e We're i n g to s t going to t h e r e n e t s t o n e a r a i n g to w e i n g to We're g o to e t r e f o n e t r t o n e a w e i g o w i n g to b e t g o g to e t h e r i n g o e t o i n g to t a k e a r e o f o i g o i n g to t a k e a r e o f o i g o i n g to t a k e a r e o f o e 약간 비주얼은 좋은데 생각보다 달아요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치앙다오로 가는 길에 있는 치앙마이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왓반덴이라는 사원을 들렸어요 진짜 넓다 오케이. 여기 사원 중에 제일 넓은 것 같아요 여기요? 응. 웬만한 사원들은 이런 건물 그냥 하나 안 있지 안 않아요? 않아요? 그쵸? 응. 근데 여기는 막몇 어, 개야? 저희 지금 왓반덴이라는 사원에 와 있는데 치앙마이에서 가장 이쁘다는 사원이래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 확실히 넓고 뭔가 종류별로 엄청 다양해요 <웃음> 사진 찍기 딱 좋아 막 조형물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되게 사원 건물들도 다 각양각색으로 조금씩 다 다르고 약간 각 지역에서 이쁜 사원들 갖다가 모아놓은 약간 사원 박물관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이쁘게 남겼다 역광으로 스님이 누워있어요 여기 사원은 좀 설명을 듣고 싶어 설명드릴 방법이 없네 저 뒤편에도 그렇고 앞편에도 그렇고 뭔가를 계속해서 찍고 있는 모습이에요 완성됐을 때또 어떨지 조금 궁금해지긴 하네요 막 이런 줄 이런 줄 같은 것도 있고 음. 이런 게싹 없어지고 나서 오면 훨씬 이쁠 것 같아 뭔가 계속해서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뭘 짓고 있는 걸까요? 이러니까 더 궁금해져 지금 산속에 저희가 찾아놨던 숙소를 찾으러 오는 길에 원래 저희가 가려던 숙소 주인분을 만났는데 거기 방이 없다 그래가지고 주인분이 다른 곳 소개시켜준 데로 왔거든요. 진짜 완전 산속 그 자체. 인터넷 되는 데 있나, 혹시? 니미 와이파이 메카? 니미 니미 아예 없나? 아예 없대요 어... 와이파이 자체가 없대요 이 방이야? 어... 어... 진짜... 생야생이네 아, 이거 잠잘수 있나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. 아, 근데 여기 되게 좋다 힐링이다 강시냇물 소리 들리는 게 <놀람> 어 그쵸. 그렇죠? 그냥 힐링. 냉장고도 있고, 화장실. 오, 아, 깨끗하지 않나? 응? 집에 비해서 되게 음. 깨끗네 <웃음> <웃음> 집이 별로 안 깨끗해요. 아니요. 아저 위로 근데 벌레가 들어올 수 있구나. 응, 응. 여기도 꼭 닫아놔야겠네. 네, 밤되면 벌레랑 좀... 진짜 그럴 것 같아. 약간 딱 제가 원하는 스타일 의 숙소가 됐어. 야생, 야생. 안녕. <놀람> <놀람> 겁먹지 마. 에이. 조리해도 되는 거예요? 네, 뭐 사서 해먹을 건데. 그러니까 어떤 온, 유마켓 바스테이션 네 여기 위치 설명해 준 거예요? 네. 네, 저희가 여기 있는데 저희 맥주 사러 가려면 뭐 약간 자 테스코 봤거든요. 저죠이다 주... 아, 그렇죠. 나가야 되는구나. 어. 물 마음대로 갖다 먹어도 되는데. 오. 장을 받아놓고 음. 온천원이 갈까요? 그 저녁 되기 전에 일단은 네. 저희 뭐 밤에 먹을 거나 그런 네. 거좀 사다 놔야 될것같아 네. 시내 나가가지고 그 나가 기면 응. 점심 먹고 응. 늦으면 은못살거 같아 아. 응. <웃음> 태국어는 언제 배운 거예요? 태국어요? 태국어 작년에 1년 있으면서 그때 배웠어요 근데 1년 있는다고 그렇게 대화가 돼요? 1년 있으면 아마 저보다 훨씬 잘할 거예요 저는 아 진짜로? 어, 저는 한 반년 그냥 놀았거든요 <웃음> 응? 한국어랑 비슷해서 빨리 되는 거예요? 아니면 은아 그렇진 않고 그냥 많이 쓰면 되는데 아 그렇게 빨리 얻을 수 있구나 사람이 죽.. 아, <웃음> 아 그쵸 되겠구나. 와우 아, 진짜 창문이 확실히 달라요 아우 귀 주인이 있는 애들이 라있으안무네 사람을 좋아해 일단 음. 어디까지 데려다 주려고 아, 얘 걸을 때 너무 귀엽다. 지나갈 때귀요아남 마이카. 남 아, 미북요 다섯 아아시 예약돼 있고 여섯 시 예약돼 있고 저녁에 올라오는제 지금은 비었다고 아, 아... 하도 안 들어오네, 지금. 38도? 안 되는데? 어, 안안 35도? 음... 저는 패스. 패스? <웃음> 온천은 패스? 네. 하고 싶어요? 아니요, 저는. 그렇죠. <웃음> 아, 왜냐면 지금 하면 어차피 또 산이 올라가고. 네. 어, 사실 온천 가고 싶으면 치앙마이가 나은 것 같아요. 아, 거기? 청마이도 온천 있어요? 어 많죠 아 걔네도 그럼 내추럴 온천수? 프라이빗도 있고 내추럴도 있고 아걔네얼마예요그 내추럴은 아, 5 0바 인당 그럼 이거랑 똑같네? 응 음. 그것도 시간제? 네 그럼 프린걸로 알고 있어요. 아 그럼 그게 훨씬 낫네 음. 아나 보고있어 너무 싸 지금 저기 보이는 산 여기가 엄청 높아요 저기가 일출과 노을의 최고의 스팟이라고 하는데, 치앙다오에서 블로그를 검색을 해보니까 들어갈 때 입장료 200밧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지금 고민 중이에요 200밧이나 내고서 가야되나? 심지어 오토바이까지 해서 30밧 추가해서 230밧 한 사람당 그렇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 높긴 진짜 높아요 이쁘긴 이쁠 것 같아, 저기서 보면은 200받이라 그래서 저희는 안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녁에 삼겹살을 먹기 위해서 정육점에 왔어요 테스포에서 파는 고기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삼겹살이 1kg에 1 3 9바남1 3 3 완전 싸요 2 0 바트 국수 한, 한, 한 통이 1 0시이라는데 하나만 할까? 두개 두개 할까? 한 어, 통이 네. 어느 정도 보이네? 집집마다 달라서 그냥 두개 할까? 두개 하자 어, 심지어 잡곡밥이야 오예 잡곡밥 처음 봐 대구에서 아 진짜? 응3 어. 음. 남았어요 와 진짜 넥지 안옥길 잘했다 <웃음> 얘네는 2시부터 5시동안 맥주나 술을 못 파는거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맥주를 못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앞에서 드디어 5시가 넘어서 맥주를 살 수가 있어 저는 이제 노을이 지고 있기 때문에 해 떨어지는 걸또 찍어야죠 근데 여긴 지금 완전 산속이어가지고 드론으로 밖에 찍을 방법이 없어서 드론을 다시 위로 띄워보겠습니다 뭐 이번에 로로돈야야 되는데? 더돈 내야 o n e 1 5 0 n e 더 많이 따왔었어도 똑같나? Toner, Toner, Toner, Toner, Toner, Toner, Toner, Toner, Toner, Toner, Toner, Toner, Toner, 여기서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는 야채를 따가지고 그것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흥미하네 한국식 고기 굽는거랑 샤브에 합쳐진거 얘 태국에서는 이런식으로 먹는다고 합니다 센데구리 좋아져 자고워서 갓자 먹으면 되겠 어, <웃음> 응 금방이 네아 약간 밑에는 탕이 되는구나 음. 탑으로 신기한 개념이야. 소고기가 있으면 이렇게 살짝 담갔다가 먹으면 맛이 있어. 아... 더워서 못 먹겠다. 대학교 MT 같은 느낌인가? 근데 진짜 일로 와? 아니. 아니야? 걔 MT 있어? MT MT 같은 거 있지 애들끼리 놀러가는. 어. 그럼 일로 안 오고 딴 데로 음, 가나? 캠핑. 아. 가서 이제 이거 해 먹. 숙소 주인분이 이제 150 바트에. 고기, 숯과 설거지 다 해주고요 야채까지 줘요 네. 심지어 유기농으로 여기서 직접 키우고 계신 거를 야채로 주시는데 야채 정말 맛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불이 붙나좀 놔둬야 될걸? 앉아있는데 갑자기 뭐가 발을 툭툭 쳐 <웃음>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야 얘는 근데 얘는 저... 좀 깨끗하다? 아닌가? 어, 얘 키우는 거 같아 얘. 깨, 어두워서 좀 깨끗해 보이는 건가? 깨끗해 그치 좀 음, 깔끔하지? <웃음> 물에 한번적셔야 되나? 어? 식혜보소. 잘 먹네. <웃음> 되게 잘 먹는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 이러다 우리 잘 때도 따라 들어오겠다야. 이거를 아쉬워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. 어, 영상에도 잡히는데 그럼 이게 찍힐지 모르겠는데요. 별이 반짝반짝 거리는 게 찍히는 것 같아. 달이 이렇게 밝은데 아무튼 치향나오는 사실 조금 할게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니에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혼자 오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말똥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오면은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오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영상을 만들면서 말하는 걸 까먹고 있었는데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오늘 기록 끝 그럼 내일 봐요